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트리오입니다 자 오늘 닥트리오 시간은 무엇일까요? 다 의사지 않습니까? 네. 의사 직업의 장점과 단점을 오늘 짚어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기하고는 다르게 또 이제 의사거든요 <웃음> <여기> 성형외과 전문의, <웃음> 피부과 전문의, 가정외과 전문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서 뭐하는 놈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웃음> 가운데있 입고 나왔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의사인데 의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극명하게 장단점이 갈리게 되죠 결론부터 한번 말씀드리면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단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살아오면서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주변에서 물어본다면 추천을 할 의향이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사가 되고 나서 장점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과분한 직업이기도 하고 정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잘했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의사가 된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의사가 되고 나서의 장점 하나씩 얘기해 주시죠 이런 생명을 다루는? 사람의 그런 고귀한 그런 음. 거를 다루는 보람차고 소중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는 일은 사실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환자분들의 소중한 몸을 다루고 좋은 결과를 음. 이끌어 낼수 음. 있도록 노력하는 음. 그런 부분이 음. 저한테는 되게 보람되고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보람되다? 네. 그쵸? 그렇죠? 렇 네. 끝인가요? 네더 이상 없으면 기하겠습니다 <웃음> 네. 네. <웃음> 박덕주 원장님은 보람만 있으시면 된답니다. <웃음> 열정패만 있으면 되니까. 싸게 해드릴 반값에 요 네, 반값에 <웃음> 바로 그냥. <웃음> 사실 저희는 주로 이제 미용 관련 환자들을 더 많이 보니까 아프시거나 이런 분들의 도움을 주는 부분은 덜할 네.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도 되게 뜻깊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예뻐지게 하면서 이제 음. 같이 좀 이제 만족하고 아, 이런 아, 거 아, 네. 되게 저도 보람을 느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치요? 저는,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웃음> 도움을 주는 거면 된다 그런 보람으로 그쵸, 여러분들도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장우성 원장님 뭐 금전적으로 급하시거나 금전적으로 아직 풍족하지것 같아요 <웃음> 저는 제 생각으로는 이미지가 좋다고 생각해요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호와 선호하지 와선호 않는 것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쵸, 근데 의사라는 직업으로서는 분명히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에이.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실보다는 득이 더 많았을 것이다 보통 그렇잖아요 의대생 때부터 소개팅을 갔을 때나 네. 아니면 부모님들이 말씀하셨을 때나 있었잖아요 아, 솔직히 그렇죠. 다들 사실 효자 네. 했잖아 <웃음> 의대 그렇죠. 학교 탁을 그렇죠. 가서 효자 네. 했잖아 네. 그렇죠 네. 엄마 친구들이 엄마를 부러워하는 그런 네.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네. 네. 사실 네. 저는 의대를 되게 늦게 들어갔거든요 그냥 거의 뭐반 백수 관달로 이렇게 막동네사아보처럼 <웃음> 대충 막 많이 사라졌어요 <웃음> 그렇게 거의 막 그렇게 있다가 의대를 뒤늦게 들어갔는데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냥 제대로 걷질 못하신 거예요 어깨가 이렇게 막 아, <웃음> 보기 힘이 들어가가지고 복이 네. 아. 그랬는데 이제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뭐다 그래. 똑같은데 그래도 그래. 사실은 그런 이미지가 네. 있었다 그다음 의사가 되고 나서의 장점 사실 제일 많이 궁금하신 게 뭐가 아닐까 싶어요. 돈을 다른 회사원들보다는 비교적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잘 벌죠 잘 받죠. 예. 저도 확실하게 의사가 되고 아 의사 되길 잘했다 하고 장점 중에 하나는 제 또래 나이의 분들보다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페이가 괜찮습니다 없죠. 나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또한 예. 가지 의사가 되고 나서의 장점 예. 중에 하나는 어디가 몸이 아프거나 병원에 가거나 그쵸. 기타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도움을 줄수 있는 게 많아요 예. 예. 뭐 예를 들면 저는 피부과제만 예. 친구에 이제 뭐 선생님과 선생님도 예. 계시고 가정연과 선생님 선생님도 예. 계시고 뭐 내과나 외과 친구들다 음. 있기 때문에 음.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되거든요 네. 약간의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네. 적절한 사람한테 물어봐 줄수 네. 있다는 거꼭 제가 모르는 일이었죠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도움을 줄수 있고 음. 그리고 실제로 음. 그쪽 과로 이제 진료를 음. 이제 보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주변 친척분들이나 네. 지인분들, 친구분들한테 보통 한 일주일에 막 한두 번, 두세 번씩은 네. 전화, 문이 많이 오시죠. 그렇죠. 전화 많이 오죠. 특히 이제 과가 피부과다 네. 보니까 카톡으로 띡 카톡. 사진을 보내요. <웃음> 아, 아, 피부에 먹기 나면은 너, 그냥 그저, 바로 물어보는 거야요저 이미 원격질을 하고 어, 있어요 아, 아, 그렇구나. 네. 네. 근데 좀 자세히 물어보셔야지 보통 물어볼 때 이래요. 우리, 우리 아들이 옆구리가 아프다는데 이게 뭐야? <웃음> 뭐 하면 돼? <웃음> 어. 그러다가 낫더라고요 그래, 보통 네. 그래, 그 의사가 되면 좋은 장점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네. 의사가 되고 나서의 단점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단점은요 그 제가 말씀드린 의사가 되고 나서의 장점에 명확하게 다 똑같은 것들이 단점으로 작용한다고 음, 음. 생각해요 의사 했을 때의 안 좋은 이미지가 너무나 강렬해요 뭐 예를 들면 돈만 밝힌다 음. 불친절하다 사가지가 네. 네. 없다 네. 사회성이 없다 술좋아하다 술, <웃음> 장점 아닌가? 아, 술좋아하다아 술도 안배난데 아, 그런 음... 이미지가 있어요? 또 이미지가 뭐가 있나, 의사하면? 깐깐하다. 예민하다. 예민하다. 저는 그것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의사하면 약간 변태일 것 같아, 막. 네? <웃음> 저아니 저, 아예... 본인이 직접 변태 행위를 하신 건 아니고요. 그게 아니야. 제 와이프가 그랬어요. <웃음> 아, 와이프가 그랬으면 정확하네. <웃음> 아, 저...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부인에게? 하하하. <웃음> 아이, 아, 아, 아, 아. 참. 닥터시완 얘기를 듣고 네. 보니까 똑같이 장점으로 말했던 것들이 다 단점으로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인 네. 것 같아요 생명을 다루고 몸을 다루고 네. 이런 것 때문에 보람을 느낀다고 얘기했는데 또 약간의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나 그럴 때 음. 정말 계속 잠못 자고 노심초사하고 음.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또 단점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잘하는 건 당연한데 실수하면 이제 큰일 그렇죠. 나고 의료수상에 힘을 릴수 있고 네. 근데 이제 저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음. 100% 완벽하기쉽진 음. 않긴 하거든요 네. 모든 의사분들 평생을 가지고 가는 숙명 같은 것 중에 하나예요. 큰 책임감을 항상 등에 짊어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장점 중에 하나를 요걸 꼽았는데 단점 중에 하나도 요거를 꼽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의사분들이 수익이 괜찮은 편입니다. 하지만은 신용불량자도 많아요. 알고 계시죠? 주변에도 네. 많이 있지 않아요? 선배분들이 네, 런 분들 네. 네. 그런 선,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선배분들 중에는 뭐 네. 파산하거나 신용불량되거나 네. 갑자기 연락이 안 되거나 <웃음> 네.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신데 개업을 했을 때는 일종의 개인사업이거든요. 수입이 없으면 병원도 이제 파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학교 다니는 동안 그 경영... 경영을 하는 법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주지 않고 그냥 진료에 대해서만 알려주니까 네. 막상 경영을 하게 됐을 때 네. 그렇게 실수를 하거나 그런 네.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게 사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공부만 하다가 갑자기 나온 <웃음> 의사들이 그래서 사기당하기 딱 좋은 그치, 그치. 그런 네. 케이스요 그렇게들 얘기 많이 네. 하죠 오히 전문직들이 좋다. 사기를 네. 더잘 네. 네. 당한다는 네. 얘기도 네. 있습니다 네. 네. 저는 또 하나의 단점이라고 네. 볼 수도 있는 게 공부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의대는 6년 재고 의전원 했을 때 8년을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인턴 1년, 레전트 네. 네. 4년 또 남자 군들은 군대도 3년 이겨라 가야 돼요 음. 그걸 다치면 사실 제수나 뭐 삼수 안 하고 들어와도 거의 뭐 14년? 완전히 네, 사회 에 네, 나오네요 예.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이제 평균적으로 연봉을 이제 많이 받는다 해도 수령 기간까지 이제 계산을 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받는 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해야죠 그렇죠 예. 저도 <웃음> 빚은 많아서 <안> 와서... <웃음> 딸린 처자식도 있고 요그래서 네. 열심히 해야됩니다 네. 근데 이 구독자가... 구독자가 조금... 이게, 조금 <웃음> 네. 여러분들 이게 구독을 한번 눌러주셔야 또 그다음 저희 영상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네. 저희도 더 힘을 내게 됩니다 어, 네. 다시 태어나셔도 의사를 하실 것같요 저는 안할것 같아요 뭐할것 같아요? 뭐. 초등학생 때 꿈이 약간 과학자였거든요 요새 좀 IT 쪽이 핫해서 미국 유학을 가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저는 그냥 저랑 맞는 것 같아요 <웃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저는 보람차다고 생각을 하고 이 기억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다면 당연히 지원을 하고 할것 같습니다 할것 저는 의사를 분명히 다시 할것 같은데 지금처럼은 안할것 같아요 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대를 너무 늦게 들어갔거든요 <웃음> <웃음> 나이가 좀... 들어서 의사가 됐어. 아, 조금 빨리, 빨리, 네. 빨리 들어왔어 <웃음> 일단은 좀 공부 좀 제대로 빨리 해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좀 저처럼 이렇게 늦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저도 컴퓨터 같은 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네. 의사 공부하고 나서 의사 되고 음. 컴퓨터 공부도 좀 하고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이렇게 멀티로 여러 가지를 음. 같이 했으면 음. 좀더 좀 삶이 더 풍족하고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닥트리오 늘은 의사가 되면 느낄 점? 수 있는 좋은 점과 나쁜, 나쁜 점을 네. 살펴봤습니다 우리 닥트리는 여러분들께는 항상 좋은 점, 재미있는 점들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 해주실 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이거 먹을 뻔서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닥트리오였습니다, 닥트리오였습니다.